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부들 다이어트 입니다 여자 배우분들 보시면 임신 중에 살도 별로 안 찌고 예쁘게 배만 요렇게 나오는 모습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일반인들하고 종족이 다르다 아, 전혀 그러지 않고요 이분들은 임신 전부터 체중관리를 하던 것을 임신 중에도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 후에 열심히 살을 빼면 되겠지 생각을 하신다 큰 오산입니다 임신 전에 다이어트를 할 때보다 산후 다이어트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20kg를 늘렸다 10kg 정도만 빠지고 그 이후는 진짜 개 고생을 해야지만 겨우 뺄까 말까 야 정말 눈물이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아직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 체중에서 10에서 12kg를 더한다 그렇게 했더니 큰일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혹은 임신 5개월이 아직 되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만삭이 아직 안 됐는데도 10kg 이상의 체중 증가가 있는 분들 반드시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으신 거예요 임신 중에는 지금 아니면 내가 편하게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때가 없다는 라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 현상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하고 길게 노력을 하셨던 분들한테서 더 심하게 나타나요. 다들 임신하고 나면 정말 최고로 찌더라 이렇게 되는 거를 막을 수 없다,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20kg, 30kg을 늘립니다 임신 부 다이어트라면 산후 다이어트 밖에 안 떠오르시죠? 네, 원래 산후 다이어트는 기본이고요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임신 중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입니다 임신 중 다이어트를 한다, 살을 빼는 것은 목표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체중을 적절하게 늘려 보자 라는 게 목표입니다 100을 늘려서 산 후에 100을 다시 되돌린다 라는 것보다 30만큼만 늘리고 30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쉽겠죠 임신 중에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상상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하면 은 금방 떠오르는 우리 평범한 다이어트 방법들 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하겠다, 원푸드를 한다, 빡센 운동을 하겠어, 약물 복용, 다이어트 보조제 이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다이어트를 한다는 라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 기본이 식사 습관의 기본 원칙을 지켜가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것만 잘 지키셔도 충분합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임신 중부터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신 중 건강관리 때문이에요 임신성 당뇨, 임신 중독증 즉 고혈압, 당뇨병, 어, 단백뇨들을 예방을 하거나 줄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에소아비만입니다소아비만은 엄마 배 속에서 결정이 된다는 라 이야기가 있죠 세 번째는 에 우리의 목표 이죠. 세 번째, 용이한 산후 다이어트를 위해서 적절히 늘려보자 라는 것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죠 임신 중에는 체중 관리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 전인 분들 혹은 임신한 지 5개월이 아직 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체중 만큼만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만삭 체중은 임신 전 체중에 비해서 12kg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에요 두 번째로 임신 8개월인데 10kg 이상 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체중이 늘지 않게 하는 것이 관리 목표가 돼요 네, 다음으로 임신 중에 식사를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앞서 설명을 드렸던 식사 관리의 기본 원칙만 적용을 잘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굶지 않는다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하면 은 어, 쉽게 접근하는 것이 굶는다잖아요 어, 굶지 말라 이러는 것이 아니고 많이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배부르면 그만 먹자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에 여러 가지 골고루 드십시오 잘 먹으라고 하면은 골고루 먹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들 먹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균형 있게 먹자 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에 공복 시간을 가지자 적어도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3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확보를 하십시오 시간이 안 되었어 누가 먹고 있어 배가 안고파 아 이건 애기가 원하는 거야 그런 핑계로 드시지 말고 공복 시간을 정확하게 한번 가져보십시오 다음으로 임신 6개월 지난 이후에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임신 초기 중기 같은 경우에는 임신 불안이 있어서 운동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6개월이 넘어간다 그러면 적절한 운동을 하도 괜찮은 시기가 됩니다 네, 임신 중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생활습관으로만 체중관리를 하시라는 거죠 특별한 다이어트를 위한 어떤 방법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체중관리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한 끼니 정도 줄여도 어, 아기는 생각보다 멀쩡하게 굉장히 잘 큽니다 한 끼만 적게 먹으라고 해도 모성 본능이 있죠 큰일이 날것 같다 라고 걱정을 하면서 금식을 못 하시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산후 6개월이 지나도 살다뺄수 있습니다 평생 가지 않아요 네, 산후 다이어트가 산전 임신 전 다이어트보다 훨씬 어려운 게내 몸에 온전하, 온전하게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아 스트레스 엄청 심하시잖아요 그쪽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 내 몸에 신경을 못 써서 다이어트가 잘안 되는 거지 체질이 바뀌어서 평생 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애초에 체중을 많이 늘리지 않고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다 빼는 것이겠죠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